m mm. m h m 가로등이 삐뚤어져 있어 전봇대가 바람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닌데? 오빠 응? 오빠 응? 뭐? <웃음> 여기 우리 와도 되는데 맞아? 어? 갔는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조심히 가 일단 달에 도착했습니다. 지구를 벗어나 밖에 나가면 진짜 더 우주 같은데. 그 엄청 깜깜하지만 너무 예뻐요 제연은코 쟤는...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나? 좀 잔잔하게 그냥 계속 켜져 있을 수 없어? 2020년에는 꽃길 걷게 해주세요 오빠 소원은 뭐야?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끝? 끝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 채아도 일어났어 해봐. 나왔야 최아는 이제 6살이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뭐지? 응. 백두대간 매봉사 가! 어 해님이 떴지.